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 고개사 4일차인데 사실 12시가 지나서 거의 5일차지만 네번째 도전 별말없이 시작하겠습니다 드랍 드 시기다는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래퍼들의 1퍼 백포 그건 100% 개봉 갯버 모두 개파라 마치 템포로 됐어 포인카 포인짜인 대번 텐션 러블을 해야지 제대로 난이 게임에서 와크로 뱃내 랩들은 전부 다 감으로 해돈 벌어먹지 못해 나를 바라보는 래퍼들은 바로 저건 진짜 개조돼 돈대는썬그 밖에 내가 추는 트위스 딥해진 기운 탓에 쟤네 챙겨야 돼품위 여긴 힙합 사는 곳이 아냐 거기 발라드 래퍼 난 여기 진짜 뱃질 때니넌 발라드를 해줘 쟤네는 얼굴이 먹혔고 돈 벌어 날지 다시금 점으로 돌아간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까? 아 g a n 안 파이! 요 fight! yo, spirit spirit spirit 하던대로 fuck 가 저게 빙신 병신병신 제대로 내것들에만 투자 날가그러는내들에난 장애야 선생님 마음으로 봐 멋있는 추악 할 꿈을 심어줬다 나 했던 대로 왜 좋다서 리듬 타지 fuck up. 그때 비비바른 한에퍼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회큰돈 벌어야 야이, 야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림 왜래퍼 했냐 집비 나가려면 퍼도 찍어 발라야지 좀이라도 비프장하게 찍어 담아야 요즘 사회는 큰돈 벌어, 야이, 야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 니왜 래퍼 했냐. TV 나가려면 파도 찍어 발라야지. 그냥 너촌 가고 나 니네 찍어 담아야지. 오르내려 내일에 너 그리고 오늘에 나 이제 대체 왜내 건을 부러워해? 더러운 돈벌이 어떻게 더 벌릴 생각이 좋가대배트리 부업이네. 내 네, 올해는 멋지게 만들어 멋지게 바라비 크지 버긴 나내 고개는 정신상자라 처음부터 이 게임엔 너에겐 부전패. 어리버리 가치관이 없다, 이제. 어디까지 가지는 역량인 게 지네 앞에 상승, 곡수는 니네 엄마 은 것보다 휘어서 퍼팅이 돼. 네 현란한 혁사, 줌 사이 내멘트 가져와 돌려서 적을 랄게 네 형제들 전부 다데려와 시를 해봐도 폭범촛불리네아 돈이로 닥터 감성 같은 거안로로 난을 파멸. 날 밥으로 봤던 애들아 제발 벨트는 크게 더 봐줘. 내 밥버리는 상피할 것들이 없게 번다고 지켜낸 발언. 난내가탐맞추는 절대로 내어 일들이 없지 뭘 알아 내 비담을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덜어워지기 미다. 너치돈내 바라보는 외퍼들은 버릇처는 얼굴들을 바라보고 불만들을 가진 내가 문제 알아. 집안은 우리들의 내가 뭐를 하면니까 그냥 받아버리는 게 편한 내 표가. 근데 비비 바른 한내 포가 내게 말을 건다. 요즘 사인큰놈 그 보러 야야 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님 왜 래퍼 했냐 집이 나가려면 받아 찍어 발라야지 좀이라도 위프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인 큰돈 벌어야 야이 새끼야 화장하는 남자 쪽팔님 왜 래퍼 했냐 집이 나가려면 받아 찍어 발라야지 그냥 다 초까고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레설 예술? 난 몰라 이세계서 만약 사과 나무실을 준다면 난 됐어 네가 말한 오션은 최고 아닌 최선 박을 맛좀 나게 열어 귓구멍 알겠어? 레서 예술? 난 몰라, 이새에서 만약 서가 나무 씨를 준다면 난 됐어. 래퍼? DJ, 댄서, 모탈렌 뭐 투명해졌다고 말하는 너에게 말해줄게 야 요즘 사인큰돈보라만해 근데 새끼야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다 그래 TV 나가려면 봐도 찍어발라야지 여자같이 이쁘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인큰돈보라만해 근데 새끼야 나 화장하는 네가 쪽팔려서 래퍼했자 그래 TV 나가려면 봐도 찍어발라야지 그냥 다 X 가고 난 니네 찍어발라야지 오늘 좀 잘했는데? 수고요